지금 시청자가 3 0 0 0 명이 넘어가 있어요 뭐 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빼고 할까요? <웃음> 배팅 끝나셨나요? <웃음> 오신 김에 여러분 X됐다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웃음>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X됐다고 부탁드려요 뭔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시 n 님 케빈님 X됐다고 한번 해주세요 케빈님! 네? 난 당신 X됐다고 다들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x 댔다고 시앤이도 다들 x 댔다고요 x 댔다고 방금은 너무 좋확했는데 <웃음> 지금 거. 지금 영상을 보는 당신 x 댔다고 맞아 이거? <웃음> 아, 오늘은 개성 꼬이 잡기입니다 바로 각자 뽑고 흩어지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개성? 개성이면은 그 그리디 그리디 오았디오두디오더디저 응, <웃음> 이북에 있는 그 저문인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가볼래? 시계 응? 녹화 타이밍 맞추고 가실게요 아, 알았어 자 눈치게임 1. 2, 3 일, <웃음> 3 3 3 3 오케이 3디부터3 3부터 뽑아 3 3 3 3 3 3 3 나온다 3 어, 오케이 깨미닝고 이뭐의미가 있었는데? 나머지? 는 그냥 하나부 가죠? 예, 목 아픕니다 <웃음> 호호. <웃음> 왜요 왜? <웃음> 맵이 뭔가 바뀌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맵이람? <웃음> 독거을방 사는... 그런 공장? 너나 안보이냐? 어? 아니네 선착장이네? 얘나 안보이나? 야! 너내말 안들리냐? 이게 내 개성인가? 야너내말 안들리냐고 <웃음> 야 라미 바보! 에? 아 뭐야 <웃음> 들리네 뭐야 아뭐 <웃음> 안들리는척해 계속 아이 저한테 얘기한게 아닌줄 알았죠? 아니 뭐야 아이 다 들리면서 보자 능력상자 설치하고 한번 꺼내볼게요 일렉트리파이케션 일렉트리피케이션 토큰 전기 철검 그 다음에 고기 두덩이 개성 설명 번개 오케이 당신의 개성은 대전이며 카미나리 텐키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 원풀? 그거잖아 이거 당신의 개성은 원포이며아 어? 잠깐만 연구를 해야겠는데? 당신의 개성은 물총입니다 지금 나이야보세요 물총 좋은 애에요? 아, <웃음> 물총 다시 물어볼게요 물총 착하게 물어봅니다 물총 좋은 애에요? 잘생기는가요? 아.. 역시 라이트닝 대시 오오! 라이트닝 대시 오오오 좋아좋아 좋아. 라이트닝 대시 제 기력 다는거 저기 보이고 오케이 스킬 바꿔주면은 아, 이게 130만 볼트 오케이. 한번 써볼까? 이거? 어우, 깜짝이야! 근거리인가? 아, 이게 누르고 있으면 퍼지는구나! 짜자자자자자. 아, 저 기력 다 달때까지? 어, 화력은 너무 좋은데, 근접좀 최강인데? 오늘 형, 전기인가 보네? 응. 형, 근데 나 능력이 하나밖에 안 써져요. 이거 봐봐. <웃음> 이거밖에 안돼 그걸로 뭘 하라는 거야? 너 혹시 개성이 어. 약간 쉬야야? <웃음> 아니 잠깐만 시엔이랑 한팬이랑 색깔이 똑같다 한팬군 <웃음> 우리 연맹합시다 아, 동맹합시다 예. 우리 둘만 입 다물고 음. 있으면 아무도 우리 색깔 몰라 그러면 한팬이는 무슨 색인데? 저는 노란색이요 아 그러면 은 한팬이가 흰색이고 시엔이가 노란색이구나 저는 노란색이요 아 그러면 한팬이가 그럼 색이가... 저는 하얀색이요 그럼 저도 흰색이요. 아니요, 그럼 전 노란색이요. 그럼 저 노란색이요. 어 그럼 전 초록색이요. <웃음> 저 파란색이요. 30% 40% 50% 60% 여기서부터 보자.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왕, 개쩔어. 너 오늘 1등인데? 너 오늘 살짝 1등 각인데? 안녕하세요. 드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드디 안녕하세요. 저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주황색, 초록색이요 주황색, 초록색? 으흠 주초 주초 주초... 어비솔님이 무슨 색이에요? 저는... 보라색, 주황색이요 아 보라색, 보라색. 어떻게 알아요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뜨던데요? 아 진짜? 능력이 뭔데요 이름이? 이거... 제로 그래비티요 아 그거... 어떻게 조절하지? 그건 나 모르는데 2D님은 능력이 뭐예요? 막 번개 막 이렇게 지지직지직하던데? 저요 저는 번개번개 그... 뭐지 원피스 NL 아시죠? 아예 알죠 알죠 예. 번개번개 능력자거든요 오오 이 몸에 찌릿찌릿 전기를 들수 있습니다 아 근데 투디님이랑 저는 어? 너 능력 뭐야? 내 능력이 궁금한가? 응내 음. 능력은 아주 아주 멋있는 어? 전기 나오셨어요 나도 보여주지 오오오오오오 저건 뭐야? 아! 다 한증이구나! 아, 나 산성이에요! <웃음> 어, 땀이 많네 땀이 많은 친구야 산..산성이라고 겨땀 자꾸 그러면 내 이걸 써주지 어, 어! 어! 뭐야! 어! 아파 아파 아파! 어! 뭐야 이거! 어! 산성비! 어! 산성비! 어! 어! 어! 어! 시큼한 냄새! 산성비가 내린다고 겨 땀비! 어! 시큼해! <웃음> <웃음> 아, 땀비라니! <웃음> 일로 와! 잠깐만 <웃음> 아 근데 너나못 잡아 어차피 잘있어 내가 못잡는다고 하는거 보니까 주황색이구나 어못 잡는 색이다 하는 거 보니까 주황색이구나. 보라색이구나 그러면 이제 시자이가 흰색이 추가됐는데. 쏘라. 보지 마라. 왜 왜?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뜬다? 오 뜬다? 오아너 <웃음> <웃음> 개성을 다루는 게좀 서투르구나. 아니 근데 이게 봐봐. 응. 뜨잖아. 응. 한번더 떠. 응. 그다음 스킬이 안 쏘죠. <웃음> 아니 이게 뜬 상태에서. 웅크리기 플러스 능력키로 사용하면은? 너가 걔네 우라라 나 우라라는 모르고 지랄 아니은 아는데 뭐하는 얘야데 <웃음> 색깔이 주황색이지? 빨주 어음음 음, 잡아봐 난 날아가면 그만이야 기력이 언젠가 떨어지지 않을까? 어? 어 뭐야 뭐야 어? 야 저러면 안되는데? 어, 저럼 안 되는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능력 너무 좋은데? 저 도망치기 너무 좋은데, 저거? Orlando. 어이 어? 어이. 자꾸 쫓아올 거야? 아픈데 스킬을 완벽하게 이해했어 뭔나 이제 안 떨어지고 계속 날아다야좀 아, 사기잖아 내가 <ríe> 너 잡아야 되는데 나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Chill> 나를 쳐. 야, 파직파직 하고 있잖아. 하맞요 죽어. 금방. 야, 이씨. 야, 저런 계상이 어디 있어, 저거. 우리 진짜 동맹해야 돼. 알지? 우리 진짜 손잡아야 돼. 어, 자 손잡자. 어. 나 개쩌러. 뭔 동맹을? 잘기대한다 어. 오 설마 나 야, 오, 어! 밟지 마 밟지 마 오야 오 불도 쓴다 야 개야 반불 반얼음 어야 좋은 거 걸렸네 나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비 모아야 돼 이거 진짜 세거든 설마? 간다 간다 이거 원소 공격이야 오케이 너어 개구리야 아, <웃음> 나랑 팀해줄래? <웃음> 왜 <웃음> 굴이야? 어, 나좀깨워주라이즈미코타래 <웃음> 이즈미코타 핍슬리다 애들한테 구해지는 역할인데 파란색이네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아우리 어, 뭐야? 저희 오늘 우리의 동맹 콤비입니다 세간의 음, 콤비 똑같네? 이 친구 능력이 진짜 지금 오늘 개사기인데 뭔데 어, 뭔데? 제 보자. 능력 뭐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저는 오늘 포세이돈이에요 보여드려요? 봐봐봐봐. 어. 봐봐. 다들 미울러나세요. 다칠 수 있어요. 옆으로 요, 저, 비껴. 옆으로 비껴.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간다. 야채. 야팔이 <웃음> 어, 재밌다. <웃음> 재밌다.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야. 뒤에 저거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웃음> 내 물총이랑 뭐야, 뭐야. 비교도 안 돼. 아. <웃음> 어 라면은 무슨 색이에요? 저 노란색이요. 노란색이네. <웃음> 왜? 요아나 진짜 노란색인데? 님 보란색 그 갑아 보이는데? 머리에? 미안한데 라미 에? 님, 연기차 개못하시네요. 그러니까 머리에 보란색 갑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노란색이야. 어. 아, 저기 아, 진짜? 왼쪽 봐 봐. 왼쪽 봐 봐. 스킨이 아무 안 꿨네. 어, 왼쪽 봐 봐. 너가 노란색이겠냐? <웃음> 노란색이겠냐? 너가 노란색이야. <웃음> 판단이 안 서? 너 노란색이냐? <웃음> 아, 그리고 저기 파란색 아, 님, 안 잡으면 당신 죽어요. <웃음> <웃음> 라비야 어쩔 나... 수 없다 이렇게 벌써가 지원 사격 나도 나도 해볼래 물 <웃음> <웃음> 아이고 라비야 어쩔 수 없다 오늘 은야할말 있어 형 그만 때려봐 알았어 안 칠게 너 뒤에 봐형 뒤에 봐어어어어 형님 어, 어, 어. 응? 응? 아 빨강 주황 응 솔리 비쏘리... 왜 날아 흰색, 흰색 노랑 비소아어 잠깐만 어 노란색 한 펜이인 거 같아. 아 진짜? 어 나랑 동료하자. 한 펜이만 죽이게 줘. 그럼 내가 형한테 바로 죽을게. 어때? 진짜. 근데 이거 어차피 그러면은 이러면 못 잡잖아. C N E가 어. 흰색인 건가? 저한 펜이랑 색깔 똑같아요. 비소라 그냥 밑자야 본전 치고 C N E를 잡아보는 건 어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럼 너의 들어 댓글 말해. 저 진짜. 세... 저 아무도 없지. <웃음> 저한편이랑 손잡는다 그러고 연비 누나한테 한편이 정보 흘렸거든요? 응. 음. 한편이 오늘 능력 겁나 약해요. 한편이 노란색이지? 너가 노란색이니? 한편이 노란색. 아, 오케이. 아, 그리고 미안한데 나 땅에 붙어있으면 스태마나가 따라져서 뭐 <웃음> <뭘뭘> 있어야 <웃음> 되거든? <웃음> 무슨 능력이에요? 나 중력... 네. <웃음> 내가 뭘 보고 있는거지 지금? <웃음> 아니 능력 좀좀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연비야 아! 너 보라색이잖아 네, 네. C&E를 너가 잡아야 돼 흰색이야 어... 저기있어 지금 빗소리랑 얘기하고 있어 어 빗소리 무슨색이에요? 빗소리 주황색이야 너 위험하지 않아 가서 때리면 돼 c 아 어... 어, 뭐야 그럼 케빈이 빨간색이에요? 응응 어, 어. 아투디가 초록색이네 맞아맞아 맞아. 둘이 뭐야? <웃음> 나왜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거야? 아, 나왜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거 같지? 받지 않을까? 다할거 같은데? 클릭 사우즈!! 아, 야, 저 어디 갔어? 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니 왜 근데 안 아파 하는 건데? 내 능력 구대기냐고? 야! 아내 능력 <웃음> 구덱이냐고! 아, 왜안 아파하냐고! 저번끼도 아, 겠어왜왜안 아, 아파하냐고 근데! 한생게해야 알았어! 잡는 거 상관없는데 안 아파? 준내 아픈데? 나 지금 갑바 내구도반 이상 따랐어 아 그래? 다행이긴 하네 아 알았어! 빨리 한 팬이 가서 죽여 그러면 어디있는지 형이 좀 찾는 거 도와줘 얘 지금 어디 숨어있다고 지금 저쪽에 다리 가봐 다리 물에 아까 숨어있었어 물 속에 존버하고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아 근데 쟤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좀? 라미다 어? 라미가 보라색이네? p 어, 어, 어, 어, 뭐야? a 어, s 뭐야 뭐야 어, 뭐야? h w 뭐야 l w 뭐야? 야 라미 능력 개사기네 씨 e 쿠 와. 이. 야 라미 능력 개사기야 e l l well, well, well, w e 야 지금 네. 시에나 빨간 빨간색 아니야. 아니야? 최빈님 어디갔어? 아 어디로 뗐어 아이 최빈님 <웃음> 들었죠? 뭘 들어? 내가 한펜이 노란색이라고 약쳐놨어 <웃음> 아니 그럼 그런데 나 봐줄거야? 제가 흰색이 아닌데 어떻게 잡아요? 너 흰색이 아니라고? 아 한펜이랑 흰색이야? 네 한펜이 노란색이라고 약쳐놨다니까 아 너가 노란색이었구나 그니까 태배이 빨간색이잖아요 어 우리 둘 사이에 빗솔림 밖에 없잖아 그러지 그니까 러빗솔림 살려두자 빗솔림 지금 한팬이가 노란색인 줄 알거든요 빗솔님 살려주자 아 근데 빗솔이 견제해야 돼걔 잡을 방법이 없다니까 걔 날아다녀 라미 봤어 방금 도망가는 거? 어우 걔왜 이렇게, 이렇게 빨라 어. 아니 쟤 오늘 못 잡아 아야툰디맞다또 근데 빗솔이도 못 잡아 <웃음> 방금 불은 누구 거야? 불? 그거 어. 라미 응 라미 누나 응 너가 나 때린 건 뭐야 그러면? 나 얼음 어? 불이 방금 와서 나 때렸는데 불? 어디서 멀리서 친거아니야도 아프다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도 아다 나도 와우와우와 우와 대박 오오오 우와, 우와. 우와. <목소리> 진짜 야 얘는 또 어떻게 잡아 야 얘는 또 어떻게 야 내가 제일 꽂았네 능력 케빈님, 어? 빈님 능력 뭐예요나 능력 덴키 아! 니야나는 어? 날아가면 나지 <웃음> 야, 야 우와 대박도 milk. 나도 milk. 나도 m i 도 milk. 나도 m 야~~ l k 나도 milk. 나도 m i 야 k 나도 milk. 나도 milk. 나도 milk. 나우 어르신, 어르신, 어... 어... 어... 소리한테 한번 먹이려고 해도... 레스토랑이야... 레스토이야레스토랑하야레스토으이야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야... 레 잠시만요, 잠차요잠차만차잠차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Yeah! <목소리도> 어, 죽었다. 짱. Hey, down. h e r e are you doing? 아, <목소리도> 드네. <도장> <웃음> <안 좋네. 웃음> <웃음> 하지만 넌날 잡지 못해. 어, 연비 탈락. 짜증. <목소리도 웃음> 아, 아가씨, 갈 때가 된거 같아요. 아, 나만 왜이 속이 없는 거야? 아휴. 나도 뭘로. 와, 저 체력이 없다, 이거.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나, 나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어, 저기 라미 있다, 씨. 아! 라미가 어디있다고 그래서? 여기 라미 있다고. 라미가 어디 있어? 라미님. 야! <웃음> 아씨, 아 기력이 없네. 아 기력. 야, 야 우리. 야, 나 뭐야? 어 근데 한패나. 예. 네. 에너지가 한 칸이 안 달는데? 네. 한 칸이 안, 네? 한 칸이 어. 안 달아. 합은 척이라도 대수 주시면서 도망 가주시면 안 돼요? 근데 너 뒤에 네. 보라색 있다. 조금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네. 컴이라는 네. 꼭 갚을 게. 네. 아안 네네. 안 아, 아. 아 야. 망. <웃음> 아 <웃음> 아 다시 쉽게 잡으시면 돼요. 왜 나만 능력 이딴 거 줬어요? 기봉단왜 나만 능력 이딴 거 줬냐고. 왜내 스킬 구리냐고아 이렇게 해서 죽어줄까? <웃음>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줄 멤버가 아닌데.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죽어줄 멤버가 아닌데 우리 멤버들이 <웃음> 미용실이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웃음> 따라오지마! 어디가 <부디방두>? 안겨? <웃음> 누굴 바보라 하나 어? 얼마나 동락하려고 나센거 <웃음> 찾았다 했다! 아. <웃음> 나 언제까지 <웃음> 나 언제까지 도망가? 도망다니... <웃음> 나 언제까지 도망다녀 그래. 야! 돼? 안 돼, 거 아니야? 야! 빨 야! 빨리 죽어! 너지 이거 아프지? 이거 빨리, 주... 예. 빨리 죽어줘 <웃음> 아니, <어쨌든. 웃음> 나 가만히 <있잖아>. 죽여. 야! <웃음> 어디가 셨어요? 아, 어떻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거야? 아깔 죽인다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건데 차려! 아 차려 차려 그럼 저 스킬 이거 딱 3번 쓸게요 세번 버튼 봐줌 하나 둘 이거 아플걸? 셋넷 아, 넷, 다섯 아 은근히 계속 때리고 있잖아 잘... 여덟 은근히 계속 때리고 있잖아 와, 여기 막다른 길이야 아필 여기 막다른 길이야 어 여기 여기 막다른 길이야 옆끝에 막다른 <웃음> 길이야 내가 가봐서 알아 <웃음> 야! 야 공중카메라도 아니고 야 능력자 연함 뭐야 이거 <웃음> 이 빌런 연함아 이야 전기기둥! 안편아체크해체크 지금 한국 방향으로 도주죠. 2 0만 볼트! 아, 씨! 씨! <웃음> 라미 보셨어요? 라미 못 봤어요? 라미 있어, 라미, 라미 없어, 라미? 라미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빗소리니 아니, 아니, 아 그러네 생각을 해봐 빗소리는 무슨 수로 잡을거야 형 고속 있지? 그럼 형이랑 나랑 같이 다니면서 라미님 고속 시켜줘 쫓아올 때마다 어때? 아니 근데 사실 우리 3인이 합쳐서 라미를 어. 먼저 컷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니까? 라미가 아... 진짜 세 사기야 오늘 능력이 파괴력이 세가지고 나할 때는 형! 근데 네. 나 떡상 할 수도 있어 왜? 나 물에서 진짜 세거든? 물에서 호흡도 되고 기술도 세지고 능력도 막 빨라져 아 그래? 자, 기장이만약에물로줄어든다면자기장이어들고는있어 그렇다던데. 그거 알아? 내가 음. <웃음> <웃음> yeah! 는는는어 <웃음> 무아 예, 예. 예 아, 빠 배고파요. 지야 야 배가 고파요. 진짜 불꽃, 진짜 불꽃. 에이 모르겠고, 찐. 머리에 고정이지. 모르겠고, 저기 찐. 모르겠고, 아, <웃음> 아, 하라고. 만만 않게 쓰레기들. 머리에 고정. 에이오이씨. 아내 능력 쓰레기였어 오늘. 그거 쓰면 능지 떡락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진짜 능지 떡락했어 나 지금. <웃음> <에이, 에이>, 바보다. <웃음> 난 포도로킨데 <퀸데> 바보다. <웃음> 어, 그럼 케빈님도 같이 노실? 이백만 벌 차! 저뭐하 거지? 아이고! 아한 팬님 한 팬님 한 팬님 <웃음> 그런 게 어디 있어? <웃음> 아, <다> 아파? <웃음> 아, 뭐야? 와,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아 진짜 물었나? 어너야 보기에도 힘들어 보여 너 땀을 어. 그냥 막 뻘뻘 흘리고 있어서 우와 못날라왔어 <웃음> 어? <웃음> 이거 판정이 뭐예요 이러면 <웃음> 야 이거 1대1 <웃음> 가져. 어 마지막 에 1대1 가져 그냥 바로 진행하죠. 물만 남은 거예요? 아아나왜 음. 예. 아, 아, 아파? 와 붕괴. 야 데쿠. 데쿠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나요? 야 이거 우락스대 데쿠 데코... 아왜 나는 <웃음> <웃음> 와야 데미지 뭐야? 저거 쏘는 거구나? 와 데미지 미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 대박스 아, 잠깐만요 지속딜지속딜 지속해. 아! 와, 완전히. 야, <웃음>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 야, 이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거 야, 이거. 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어때? 맛이 어떠냐? 아니 내 것도 개. 물맛인 케빈님 케빈님 이거 맞아주세요. 어 해봐. 와씨. 오. 야바후고도 엄청 세네. 응, 응. 형 이거 맞아주세요. 아 어. 시원해. <웃음>